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예쁜 피아제시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의 이름은 피아제 라임라이트 갈라이고요 현재 홈페이지에도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레프렌스 넘버는 p 1 0 9 4 8이고요 현재 4천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피아제 라임라이트 갈라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32mm 그리고 두께는 7.2mm 입니다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해서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형태 소용돌이처럼 되어있는 라임라이트 시계 인데요 라임라이트는 각광 이면 이목 이라는 뜻인데 딱 보면 엄청 예쁘죠 이와 같은 시계줄은 이 아래쪽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넣고 약간 나오고 그게 잠그고 이렇게 되어있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다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넣어서 이와 같은 클래스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은 핑크골드이고 18K 핑크골드 제품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26cm 가 있고요 이 센티미터는 32cm 로좀더큰좀더 럭셔리한 제품이고 쿼츠 배터리로 가는 제품 그리고 방수는 생활방수 정도 되는 30m 방수가 되는 제품입니다 제품은 보시다시피 미사용품이고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피아제 라임라이트 시계 짠